어예 <웃음> 너무 자연스러우십니다 왼쪽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어깨 동무 말고 두 분이 뭐 이렇게 뭐 사랑의 하트나 뭐 다른 거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네네 네. <웃음> 네. 역시 가짜 계약 로맨스 커플이라 그런지 아직 살짝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자 이제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자 그리고 또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네. 자, 카메라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 보내주셨는데, 자, 잠깐 이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왼쪽 한번더 봐주십시오. 네. 네, 가운데도 한 번, 네, 다시 한 번. 자 그럼 오른쪽도 한번 더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무대 아래서 대기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많은 플래시 세례가 터지면 어떤 기분일까요? 네. 자 이어서 안재현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안을 맡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들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네 멋진 표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래쪽도 한번 봐달라고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신 있는 포즈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도, 네, 멋집니다. 네. 어우, 눈빛이 강렬한데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재현 배우님이어서 이번에 차주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자신감